<웃음> <웃음> 어 가까운 산 어딘지 알아봐. 주시겠습니다 <웃음> 예, 지금 현재 1대 0으로 제가지고 있죠. 예. 잘한 것 같은데 이번에. 아, 도자 잘하셨네? 산 알아봐 7번 6번? 어, 6번? 3번 367 367 오우아 오우 왜 이렇게 도잘잘 치시는 거예요? 아이고 오 어? 공이 움직였어요. 제가 건드린 거 아니에요. 아 진짜 공이 갑자기 왼으로아 네, 그럴 수, 있어요. 그럴 수 있어. 요 그럴 수 있어. 와. 우와. 우와. 아, 빨간 거좀 움직여서 그러네. 나한테 아프리하냐고 누르신거죠? 아, 안, 안 눌렀네? 아, 안 눌렀죠? 들켰네 아, 안 통합니다 알치기 들켰네 이제 몸이 조금 풀린 느낌이 있네. 뱅크사 음... 2점? 예, 뱅크사 정확히 원뱅크였습니다. <웃음> 김재현 보고 있나? 아이로아 시점을 못 치네요 어? 아. 어? 어머 어?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예 그럴 수 있죠 아, 공을 되게 잘 주시는데요. 그 예은 씨랑 다르게 네. 오. Oh. 아. 이게 3뱅크 친 거거든요 안 맞으면 1점 빼기 3뱅크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. 설마요 와! 와 콤비네이션? <웃음> 그 유명한? 죄송합니다 <웃음> 아, 11대 3이니까요 진짜 잘 치셨다 어. 와. 이게 길구나 공 좋다 어떡해 야 이거 쳤으면 진짜 역전당할 것 같았어요 쫓아오니까 떨려서 못 치겠어요. 아 <웃음> 바지를 많이 치켜올려줘야죠 <웃음> 음. <웃음> 아유 즐거운 한판이었습니다 아! 눈까지떨어졌는데 못살려서 아 예. 마무리 1점 누르겠습니다 아, 이제 예, 끝났네요 잠시 후에 보시죠 네달 네. 음. 쳐시면 음. 안 됩니다 <웃음> 달요 세상에 없는 빵꾸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<웃음> <오! 웃음> 어!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희 언니 별명이 차익륭이라고 <웃음> 이런 얇게 치는 거는 눈 감고 쳐도 되는 건데 오늘은 뜰게요 <웃음> 오! 어머! <웃음> 꼬이예요! <웃음> 아니 제가 꼬르는데 세리머니는 그쪽 하시나요? <웃음> <웃음> 어, 어 입수 가자! 물소리가 쪼록쪼록